들 사업계획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 및 홍보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는 주로 고객을 뜻하고요. 그렇다면 IRP 칭댁은 무엇일까요? IRP 칭댁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 BM, 팀, 향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한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아닌 투자자라는 명확한 대상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주로 10분 내외 짧은 시간 안에 투자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발표를 하며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IR 피칭 덱을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강연에서는 비대면 아이템을 위한 IR 피칭 대의 성공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를 맡은 카이스트 창업 투자 안준현입니다. 그럼 우선 비대면 사업 계획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속되면서 기존의 서비스들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특히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들이 대거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되었죠. 헬스케어, 교육, 핀테크 등 대표적인 비대면 수혜 업종을 필두로 다양한 버티컬 플랫폼, 온디맨드 서비스들이 현재도 출시되고 있으며 현 시대의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곧 기존 사업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예전이라면 대부분 오프라인이나 대면으로 이용했을 서비스들을 우리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데 적응하고 익숙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비대면 사업이라고 해서 IR 자료가 뭔가 달라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나의 사업 아이디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바로 그 핵심에 중점을 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기상의 시선이나 인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초기만 해도 비대면 아이템이라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라는 시기상의 특성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옥석 가리기가 많이 진행되었고 코로나 특수로 반짝했던 아이템들이 결국엔 안착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지속성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피칭덱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나의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가 코로나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 즉 슈거 러시 업종이 아닌 고객 패턴의 변화가 엔데믹 후에도 지속되는 성격, 다시 말해 뉴노멀 업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어필해야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젠 IRP 칭대액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아보죠? 과연 어떤 구성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로 구성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예비 창업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정보가 아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 투자자들에게 자본 유출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정보를 말해야죠.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사업이 잘될 것인지가 궁금하지 그 외에 자잘하고 별 연관 없는 내용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들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를 듣고 싶은지 체계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겠죠? 일단 구성에 들어가야 할 카테고리들을 말씀드리면 크기 분류에서 첫 번째, 사업 아이디어 두 번째, 시장 세 번째, 팀네 번째, 마일스톤 및 재무 계획으로 나눠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 15장에서 20장 내외로 구성하면 핵심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피칭 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든 사업의 존재 이유는 고객으로부터 시작되고 첫 1, 2분 내로 투자자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또한 사업은 고객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우리가 집중하는 문제와 해결하려는 방식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빠져들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 아이디어의 스토리텔링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객의 문제에 대해 말해야겠죠 즉,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고객이 누구고 또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고객의 어떠한 불편함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페르소나를 설정하거나 창업자 본인의 경험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통한다면 듣는 사람이 더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가치를 제공하는가를 말해야겠죠. 이건 고객이 우리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이유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이러한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앞에서 정의한 고객의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 서비스를 선택한다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논리적 비약이 느껴지지 않도록 y 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자칫 논리의 허술함이나 지나친 비약이 들어갈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품 서비스를 소개할 때 기능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도록 데모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능 설명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을 아깝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론 수익 모델 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라는 물음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고객같이 창출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간혹 일부 사업모델의 경우 사용자와 결제 고객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단가, 수수료, 구독모델 등 과금 방식은 어떠한지 설명이 되어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경쟁 현황의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처럼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쟁사는 어디가 있으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최초라는 말에 대해 언급을 드리면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우리 서비스가 최초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경쟁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제품 서비스의 기준이 아닌 고객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즉 페인 포인트를 기준으로 대체제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로 핵심 기능 위주로 경쟁사들의 제품 서비스와 비교하거나 2x2 포지셔닝 맵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투자자들에겐 익숙한 방식이어서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쟁사 대비 어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창출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핵심이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표현하기 편한 방식,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핵심 지표 추이에 대한 내용도 넣어야 합니다. 즉, 우리 가설을 명확한 지표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MVP 베타 테스트 등을 통해 얻은 정량 지표들을 단순히 늘어놓기보다는 고객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정의하고 더 나아가 순수하게 유입되는 고객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속적인 상승성 여부에 대한 참고가 될수 있게 말이죠. 예를 들어, 이커머스의 e 주문 건수, SNS의 월간 이용자 수, 모바일 주식 거래 시스템의 거래액 등이 이런 대표적인 핵심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와 방식 여기서 방식은 제품 서비스겠죠 즉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다면 이번 시장 파트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겪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객이 겪게 될 문제인지 또한 왜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투자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시장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 시장은 어디이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를 말해야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일 시장에 대한 규모로 설명하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쉽다는 겁니다. 창업자가 주장하는 시장 규모가 당장 진입하는 목표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산업의 규모를 얘기하는 건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창업자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전체 시장, 유효시장, 초기 수익시장 프레임워크로 나눠서 명확하게 구분지어 설명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향후 성장을 기대할 만한 시장인가에 관한 부분이겠죠. 앞에서 규모에 대해 언급했다면, 이젠 해당 시장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량 근거들을 활용해서 표현해줘야 합니다. VC들은 현재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VC들은 현재가 아닌 향후 5에서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자만의 분명한 인사이트를 통해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해 어필하고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Why Now? 즉, 왜 지금이 우리 사업의 적기인가를 어필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규모가 충분히 크고 성장도 기대되는 시장이라면 왜 지금까지 유사한 제품 서비스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Why Now는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 슬라이드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트렌드의 변화, 규제 해소 등 어떠한 이유로 지금이 사업을 해야 하는 적기인지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자들의 의문을 해소할수록 그들에게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구성 카테고리에 들어갈 세 번째인 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팀 구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팀 구성은 창업자 및 팀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되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직결됩니다. 예비 창업이나 극초기일수록 검증할 만한 숫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피칭덱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팀 구성이 적절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팀이 실제 약속한 대로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최대한 충분히 뒷받침하며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돋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단순히 화려한 경력, 학력을 나열하거나 업계 유명인, 교수 등의 다양한 자문그룹 구성을 어필하는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있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 멤버 기준으로 유사 도메인에서의 경력, 역량 등을 잘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유사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팀 구성에 관한 신뢰를 그만큼 올라가게 할수 있고 간접적인 역량 검증의 의미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네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갈 마일스톤 및 재무계획입니다. 마일스톤, 즉 우리의 주요 타임라인별 사업성과 목표치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부분을 넣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이 사업의 성장 추이를 쉽게 그려볼 수 있도록 주요 시점별 달성 목표를 정량 정성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너무 많은 마일스톤을 디테일하게 셋업하기보다는 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투자금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사업의 핵심 목표점을 정리해서 보여주면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기업의 경우 서너 개 정도의 마일스톤을 보여주면 적절한 수준에 속합니다. 그리고 재무 프로젝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향후 약 3개 년 동안 우리의 매출 이익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매출과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향후 3개 년 정도의 프로젝션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전망에 대해 말하는 게 중요하기에 최소 향후 3개년 정도의 프로젝션 작성이 필요합니다. 목표치에는 당연히 창업자의 의지가 포함되지만 적어도 의지 이외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가령 단순히 시장이 1조 원이고 우리는 3년 안에 50%를 점유하겠다라는 내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허공에 대고 메아리를 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핵심 지표 및 수익 모델,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계산의 객관적인 결과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계정 항목 하나하나가 회계적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고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젠 기타 작성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는... 최대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가독성이 중요하기에 최대한 글을 줄이고 도식화하거나 표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피칭댁은 보고서가 아닌 투자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발표 자료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 특히 산업, 기술 관련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이를 정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면 차라리 단어의 뜻이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검색하면 알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길게 나열하거나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놓는 것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점들은 투자자들의 흥미를 반감시키고 투자자들에게 어필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도록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서 Q&A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무조건 숫자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움직일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숫자로만 다가설 경우 정작 감정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업자의 인사이트와 근거들을 조화롭게 활용해서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비대면 아이템을 위한 성공적인 IR 피칭 덱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슬라이드 한장한 한 장마다 이것이 투자자가 정말 궁금해하는 정보인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정보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들을 많이 참고해서 주변에도 피드백을 많이 받아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IR 피칭 덱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의 미래에 성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 아이템을 위한 성공적인 IR 피칭 덱 작성법 첫째, IR 피칭 덱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 BM, 팀, 향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한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나의 사업 아이디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바로 그 핵심에 중점을 둬야만 합니다. 셋째, 사업 아이디어, 시장, 팀, 마일스톤 및 재무계획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슬라이드는 최대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슬라이드 한장한 한 장마다 이것이 투자자가 정말 궁금해하는 정보인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정보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코로나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 즉 슈거 러쉬 업종이 아닌 고객 패턴의 변화가 엔데믹 후에도 지속되는 성격 다시 말해 뉴 노멀 업종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